반갑습니다. 새아이를 키우고 있는 김현입니다. 제가 11살, 음, 7살, 6살 되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부모다 보면은 자식을 키우는데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을까 늘 항상 고민하게 되죠.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특히 둘째, 셋째보다는 첫째 아이와 예. 나도 엄마가 처음이고 그 아이도 자식으로 태어난 게 어쩌다 보니 내 아이가 되었는데 <웃음> 그러다 보니 잘 키워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단발성인 이제 부모 교육들은 굉장히 많이 듣고 다녔어요 독서, 심리치료라든지 이런 수업도 많이 들으러 다녔거든요 그러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게 되는데 그게 시간적인 제약이 좀 많은 그런 것들이었어요 근데 1년 동안 장기적으로 배우다 보니 내가 좀더 발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내 아이를 바라보는 모습 그리고 나의 남편을 바라보는 모습, 또 나의 주변인들이 이해하는 폭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런 학문적으로 우리가 깊게 더 공부를 한다면 정말로 밝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싸움이 없는 어, 그런 세상을 꿈꾸며 저는 쭉 공부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미봉입니다. <웃음> 배운 지 거의 이제 1년이 다 돼가는데 어쩔 때는 좀알것 같기도 한데 또 어쩔 때는 너무 모르는 것 같고 그런데 그거는 뭐 제가 아직 부족한 탓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제 뭐한 두어 달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남은 기간 동안 잘 마무리를 해서 이긴 시간이 헛되지 않은 시간이었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웃음> 안녕하세요. 이번에 수업을 듣게 된 류수진이라고 합니다. 저는 큰 딸은 11살이고 작은 딸은 이제 8살이 되는데 큰 아이하고 많이 부딪히면서 좀 많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좋은 계기가 돼서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 많이 도움이 된것 같아요. 공부를 하면서 아 작은 아이의 성향은 이렇고 큰 아이 에 대한 성향은 이렇고 나의 성향은 이러, 이러한 걸 알게 되고 거기에 맞춰서 초점을 맞춰서 아이를좀 대하다 보니까 저도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고 아이들도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제 나름 느낌은 1년 동안 공부하면서 저한테 참 좋은 마음의 수련을 할수 있는 그런 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주옥입니다. 저는, 어, 하명동에서 좋아서 전강까지 매주 오는데, 저의 나름대로는 공부를 많이 했는데, 오행심리 바우처를배우면서 공부를 하면서 이 아이의 성향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더라고요. 마음이 좀 편안하게 되더라고요. 그래 저도 어쩔 때는 그 감정이 파 올라올 때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 인정이 되면서, 아, 나도 이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도 화낼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제 마음도 편해지고, 그래서, 어, 다른 타인에 대해서 또 많이 또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공부를 계속 계속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또 많이 알리고 싶고 또제 자신이 많이 변해서 교수님께 많이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희 입니다 배운지는 이제 1년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어 먼저 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서 무척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남편에 대한 이해도 도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웃음> 남편의 심리 이런 거다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는 딸 하나 아들 하나 있는데 아들이 지금 1 2살 되는데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는데 아, 이제 좀알것 같아요 취약한 부분과 우리 아들의 이해 안 되는 부분이 교묘하게 맞닥뜨려 가지고 그래도 알고 나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가르쳐 주신 선생님한테 굉장히 장히 감사합니다. <웃음> 네 안녕하세요. 키울 맘 난다라는 부모 코칭 프로그램을 1년간 교육을 받고 이제 수료하게 된여인경이라고 합니다. 어, 이렇게 하루 특강식의 이런 부모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거는 강의 형식으로 많이 접해 본 적은 있었는데 다른 부모 교육 같은 거를 들었을 때는 막연하고 그 해결 방법들이 다 유사해서 진짜 작심삼일이 되고 그러고 나면 또 저를 저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됐었는데 심리상담센터에서 음. 하게 된 부모 교육의 도구를 이용했을 때는 음. 나를 스스로 인정하고 어, 저에 대한 자책도 덜해지고 그리고 가족들이나 타인을 대할 때도 음. 이 교육을 받으면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를 잘 키우겠다는 마음으로 접근을 했지만 지금 1년간 배워오면서 제 마음이 변하고 우리 가족을 나아가서 사회생활을 하고 음. 시간에도 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아마 부모 강연을 찾아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같아요 센터로 정말 많이 오시면은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저는 김정은이라고 하고요 올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무서운 중2병에 걸린 딸을 키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 때문에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1년이 다 돼서 가는 데 보니까 아이 뿐만이 아니고 저희 가정에서 저희 역할과 또 저희 신랑을 많이 이해하게 됨으로써 싸우들도 줄어드니까 아이도 요즘은 더 행복해하고요 태어난 기질이니까 그거를 인정하고 아이한테도 남편한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상관이니까 질도 더럽고 욕도 잘한다 이해를 해달자 노민영 교수, 교수님하고 매주 목요일 10시 마다 만날 때마다 항상 수업을 들어러 온다고 라 보다는 인생선배로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 수업이 너무너무 좋아서 제가 땀! 몸이 아파서 한번 결석을 하고는 정말 결석이라고는 안 하고 이렇게 꾸준히 꾸준히 공부에 열심히 임하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올해도 못 다한 이 수업을 한번 더 하면서 오행 심리가 정말 괜찮은 수업이라는 거를 널리+ 널리 알려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 기장군에 거주하고 있는 김정화라고 합니다. 어, 우연치 않게 그 바우처를 알게 돼 가지고 올해 신청을 하고 자하는그 부모 교육이 너무 너무 흥미롭고 재밌어서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어, 사실 컨트롤하고 아이를 지배하려는 마음이 조금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이를 교육을 하고 싶었는데 인정할 부분 인정하고 안 되는 부분은 안 된다고 이제 서로 서로 이제 조금씩 양보를 하니까 관계가 엄청 좋아지고 제 마음이 우선 편해지더라고요. 부모 교육이라는 것을 이제 가보면은 이제 엄마가 변해서 아이를 변하게 한다 보통 그런 쪽으로 이제 많이 유도를 하시는데 오히려 분노가 폭발하는 경우가 더 많았었거든요 진짜 한 3일 참다가 이 오행을 공부하고 나서는 진짜 그런 부분이 한 번도 없었어요. 가르쳐 주신 뭐 교수님 그리고 실장님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 공부는 멈출 수갈등 수... 있으시거나 마음의 내면에 상처가 있으신 분들은 꼭 오셔가지고 이 공부를 함께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황수진입니다 4년차 접어드는데 독서회 모임에서 같이 하자 해가지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좋아가지고 바우처 신청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저는 이제 하면서 제 자신을 알게 되고 이제 앞으로 뭐를 해야 될지를 알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일단 정신수양이 잘 됩니다. 공부를 계속하면서 점점 나아지는 사람이 되는 것 같고 하다보니까 내가 죽어라 해도 안되는 게 있고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이 정도보다 더 해도 되는 것도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이제 살면서 더 제가 이제 우울증도 있었고 막 그랬는데 이거를 하게 되면서 앞으로 더낫게살수 있다는 희망도 굉장히 많이 생기 희망이 또 있다면은 교수님하고 평생까지 <웃음> 같이 공부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도움도 많이 주고 그렇게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우처 수업 1년 동안 진행하면서 사실 1년 동안 우리가 이렇게 같이 매주 본다는 건 그런 기회를 가진다는 건 쉬운 게 아닌데 1년이라는 긴 세월을 이렇게 함께 한데 대해서 한번 뒤돌아 보니까 좀 뿌듯하기도 하고 어머님 대단하시다 1년 동안 이렇게 빠지지 않고 계속 참여해 주시고 하는 모습들을 생각하면서 새롭더라고요. 를 이제 바꾸고 경자년이 되면서 어 지난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서 한번 이렇게 의견도 듣고 싶고 또 이제 그 동안 이렇게 수업을 했는데 뭐 도움이 안 됐으면 어떡하나 이런 좀 <웃음> 예, 그런 불안감도 있었는데 이렇게 참 좋은 말씀들 이렇게 해주시고 제가 듣는 순간순간 한분한분 한분 말씀하실 때마다 가슴이 찡해 이게 <웃음> 예, 뭔가 전달이 되는 이 느낌 예, 너무 감사합니다 음 감사하고 제가 이제 또 어머님들을 통해 서 서 배우는 것도 많고 또 이런 그 가정이 저한테 도 굉장히 힘을 주는 예, 그런 시간들이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예, 1년 동안 또 조금 남았지만 너무 감사드리고 항상 느끼는 바지만 이렇게 오시는 어머님들은 다왜 그렇게 미인이신지 <웃음> 예, 제가 저 카메라 이렇게 어,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또 세상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못본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예, <웃음> 감사합니다.